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질병으로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질병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18다 28124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망인은 원고 운영에 노래방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원고는 2014년 9월 5일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사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이 질병으로 사망시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질병사망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이사건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4년 9월 7일 사망하였는데 부검 결과 사인은 고도의 폐결액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도의 폐결액은 통상적으로 폐결액이 양측 폐를 침범하여 폐손상이 심한 경우를 의미하며 발열, 체중 감소, 식욕 부진, 호흡곤란, 기침, 가래, 객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망인의 동거인 소의 이은 망인이 사망한 2014년 9월 7일 경찰에 출석하여 망인이 2주전부터 밥을 넘기지 못하는 등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몸이 아파 원고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출근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침, 가래,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원고는 망인에게 너왜 살이 이렇게 자주 빠지니 병원에 좀 가보지 그러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의료 자문 회신서에는 결핵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경과가 악화되어 사망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망인의 동거인 소혜일 역시 망인의 사망 이틀 전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의 일은 경찰에서 망인의 체중이 감소하는 등 건강이 악화되어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아는 언니가 소개해준 보험설계사가 망인이 살고 있는 여관으로 찾아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소의 일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보험설계사 소의 삼은 경찰에서 원고가 자신을 망인과 소의 일에게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인 원고와 피보험자인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질병에 걸려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경과에 비추어 볼때 망인의 위와 같은 증상은 생명의 위험 측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상법 제652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 망인은 이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자는 수익자에게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